오늘은 이국적인 풍경이 멋진 하동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에 왔습니다 삼성궁은 청학동 도인천이 있는 걸작이 서쪽 넘어 발8 5 0 m 에 있으며 정식 이름은 지리산 철학선원 삼성궁으로 묵계 출신 한풀전사가 1983년부터 30만 저곱미터의 거저선 시대에 소도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신선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간 문이합니다 입구에는 파전, 도토리 막걸리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오선 금각길부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은 광장에요 대달 네,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저각품들이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뒤섞여 있을까? 요힘 살자도 검, 닭, 길, 검은 신성하다는 뜻이고요. 다른 땅을 의미하니 신성한 땅이나 신령스러운 길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엄청난 돌로 지금 다 쌓여져 있습니다. 아, 여긴 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신지어 찾아오고 있을까요? <웃음> 바로 검단계의 네, 신령스러운 길이랍니다 신성한 땅에 어머니를 뜻하는 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상여문자 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묘신지문이라고요 토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묘신지문 을 지나니까요 호스가 하나 나타났는데 아주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학소대인데요 서남선인이 청악을 불러 논의던 곳이랍니다 비문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보이네요 예,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 재단의 신주를 모시는 방이랍니다 사신이 도래 조각되어 있는데요 청녀, 주작, 백호, 현무, 고구려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아 때도 머리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이고야 이것은요 사신지문 이랍니다 사신지문을 지나면 오신지문은 말에 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온통 아주 돌로 돌 천재입니다 돌 천재 엄청난 바위 안으로 지금 아주 빨려 들어간 기분인데요 방 지나왔던 터일인데요 바위가 아, 어마어마한 문답게 실명스러운 길을 가는데요. 실명스러운 길을 한번 더 지나가 봐야 되겠죠. 네, 오신지 문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 천장에나? 네, 지금히 남성 중심적인 그림들이 좀 그려져 있네요. 계단은 요 전부 다 바위를 좀 깎아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성을 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연하게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게 너는 또 누구냐? <웃음> 이것 또 뭡니까? 갑자기 마하고성을 지키고 있는 사슴 수호신이랍니다. 외국의 아, 어느 고성을 온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웃음> <우와> <웃음> 이렇게 멋진 호수가 또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아이 배들은 또 뭡니까 이거이돌탑안에또 신비스럽게 네. 여기 또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신라 박제상이 지금 부도지에 나오는 상상속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위 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 마고를 모시는 곳입니다. 마고는 마고 할미, 마고 선녀로 불리는 창조 여신이거든요. 라고 외국의 유럽의 한 고성을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성스러운 것인가 봅니다. 이가막 찾아 있는지. 삼성궁을 가는 길이랍니다. 이게. 혹시 죽을 수지는 않겠죠? 여기서? <웃음> 신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성공 가는데도 예산 없네요. 전부 다 창문일까요? 아 이거 또 무엇을 도움이 하고 있을까요? 올라가서 한번 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돌탑은 이상적인 천인들을 배출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삼성군과 마하고성을 만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화장실도 렇게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가지 말라고 저화좀 막아놨네요. 금나길 계속 가야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길입니다. 진짜. 근데 저 천무청 생긴 틈에가 전부 다 조형물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형물들은 또뭘또 의미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아이 길을 걷는 것도 훈치가 있고 멋집니다. 아저. 신기한 것은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왔을까요? 돌 하나하나에 신비감이 진짜 다 차려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또 무슨 건물입니까? 또 합작이? 어, 이곳 오니까 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밝은 땅의 길이랍니다. 건국전이 보이는 데요와그 안에 좀 사업 지금 불타들이요대단 지금 합니다, 대단해 정말. 다듬이 돌이나몇돌은 여기 다와있습니다건국건공국적 아, 건물도요. 또 봤던 건물하고다인공다 그런 자연선 그대로 깎아서 왔습니다 삼성궁은 벌레 창학선어 삼성궁이라고 합니다 한풀선사는삼한시대선 천신에게 지사를 지내던 곳인 소도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삼성은 환인, 황후, 강군이라고 하네요 선도의 조종이며 배달 민족의 국조를 공헌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성궁은 환인, 황후, 강군 삼신을 모신 곳으로 저기 보이는 동국전이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지리산 자르의 돌로 조성하기 시작해 3,333개의 석대를 쌓았으며 오늘날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쌓은 기염 모양의 돌탑 1,500여 개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불구불 수많은 돌탑들과 석대, 계단들이 흡치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청학동의 맑고 힘쎈 기운들과 더불어 선인들이 기도하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